이렇게 이런 위기를 겪고 나니까 정말로 좋은 점은 정말 내 편인 줄 알았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과 내 편을 정확하게 깨닫게 해주는구나라는 음, 생각을 많이 했어요. 그래요. 그런데 네. 네. 정말로 삼 사람이 진짜 그런 순간이 오잖아요. 그러면 아주 작은 일 때문에 살아납니다. 저도 이 영상을 보면서 많은 걸 느꼈답니다. 제가 이쁘지는 않고. 잘해준 것도 없지만 저를 이쁘게 봐주신 분들 모두 모두 감사하고요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힘들테니까 여러분도 힘내세요 그리고 사랑합니다